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얼티 및 스쿨 저번에 한번 했었죠 모바일 롤과 같은 게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올마이트고 상대방은 미도리야를 할게요 올마이트 대미도리야 스승과 제자의 싸움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상당히 누가 진정한 원포올일지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스킬로는 Q를 찍고 발판 밟아, 밟아서 라인으로 가주죠 이 게임이 괜찮은 게 캐릭터가 나름 잘 만들어졌어요 실제 애니에 있는 캐릭터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얘 이거 잡기 전에 그냥 평평평평평 평, 평, 평, 평, 평. 아깝 자 집에 갔다가 샥. 이 게임이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은 거 집을 갔다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베스트. 이거 개 탑. 탓! 핫! 찍고 궁 쓰고 바로 얘가 도망가지 못하게 바로 궁을 빵! 오! 이게 바로 스매시! 이건안될것 같죠? 백. 아, 이거 너무 괜찮아. 슈! 탑. 탑탑 파. 탑. 빠세타. 아 이게 좀 길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죠? 빰! 아 이게 올바이트가 또 전진기가 있어가지고 아이템 무조건 공격력으로 이거 왠지 이거것 같죠? 비록 별로 없지만, 체력이 별로 없지만 생각보다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나한테는 공격력 이 있으니까 빰! 아! 아이템 신발 사라고 뜨긴 하는데 자동으로 신발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무조건 극공격력템만 자, 바로 풀피대 풀피 싸움인데 바로 궁극기 키고 싸울게요. 탁탁 파탁 탁탁탁 파파 탁탁어못 됐다. 궁탁하아 궁극기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데미지 세지죠. 탁탁파 타, 타, 어? 안 돼, 울마이트 절대 쓰러지지 마. 파타파빠빠아 이게 콤보 궁을 쓰고 에어본뜬 순간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평타 한대 치고 넘기고 평타 아 이거 진짜, 진짜 괜찮은 콤보인데 이제 올바이트가 궁극기 쓰면은 타파 뛰고 평타 한대 넘기고 평타 한대 이런 식으로 콤보 날리고 바로 때려주면서 따라가서 때립니다 아 완벽해 자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스킬 써더라도 궁을 쓰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이래서 추노가 진짜 좋죠 띄우고 평타한대 던지고 평타한대 이런식으로 그리고 피하다가 좀 도망가다가 전진한번 하고 평타 큐아 큐가 안다 큐가 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달려가서 큐한대평타한대 이런식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쿨타임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가지고 여기서 달려가서 궁한번쓰고 궁 평타 던지고 평타 이런식으로 좀 도망가다가 다시가서 평타 던지고 평타 평타던지고 평타, 던지고 평타. 전진, 던지고, 평타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사기다! 사기인데? 봐봐, 그냥 간단해 그냥 가가지고 전진 한번 해주고 궁한번 쓰고 방평 던지고 평 그리고 도망가! 으 왔다갔다 걸어요 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갔다가 갔다 갔다 갔다 돌아가서 던져! 달려가서 던져! 던지고 평타! 빼!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간다 음에 간다 음에 던지고 평타! 던져 평 빼빼. 아무것도 못해 던지고 던져 와 이거는 이거는 뭐얍시콤브인데얍시콤브 얍식공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두번째 스키 쓰더라도 궁을 있는 두번째 스키 다시 차 그래서 한번더 던지고 평타 이런식으로 그리고 타 던지고 평타 치고 빼다가 전진해서 평타 치고 던지고 평타 이런식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다 가서 가지고 던지고 평타 평타 이런식으로 와얼 올바이트 이거 제자 상대로 굉장히 약사픈데 공쓰고 여기서 그냥 맞춰주면 되요 팡! 스매시 가자, 가자, 싸우죠 공 한번 써주고 타타타타 싹! 가서 타타타타타타타와 완벽해 공 써주고 타타타백타타타타백 다녀갑니다 타 탑! 탑! 와우 완벽한 왁, 약사비 플레이 이 정도로 약사한 플레이가 존재할 줄은 와우 AOS 장르 이렇게, 이 정도로 약사비한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올마이트 대미도리야뿅